TV조선 미스터트롯2 한... 새로운 전설의 시작, 중결승전 미션이 공개됐습니다. 3월 9일 방송되는 미스터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서 혼신의 경쟁을 뚫고 올라온 최정예 10인위, 생방송 중결승전이 펼쳐집니다. 이날 작곡가 신곡 미션을 통해 최종 7명의 결승전 진출자가 탄생하는데요. 작곡가 신곡 미션은 지난 시즌 영탁의 찐이야, 양지은의 그강을 건너지마오 등 음원차트 석권, 공전의 대히트를 기록한 대표곡들을 탄생시킨 레전드 미션으로 대한민국 대표 스타 작곡가들의 따끈따끈한 신곡을 참가자들이 한 곡씩 선택해서 부르게 됩니다. 준결승전에는 강진의 막걸리 한 잔, 영탁 한 양가, 장민호 회초리 등을 작곡한 류선우 작곡가, 영탁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이희경 칼퇴근 등 세미트롯의 미다스 손이라 불리는 구희상 작곡가 이명웅, 박구윤, 박서진 등 인기 트롯 가수들과 함께 작업한 히트메이커 팀 뽕모르까지 트롯계 거물 작곡가들이 참여합니다. 미스터트로트 마스터 군단의 중심을 든든하게 지켜주며 맹활약 중인 알고보니 혼수상태도 트롯 전문 작곡가 군단으로 신곡 미션에 함께합니다. 영탁 진이야 박현빈, 샤방샤방, 조항조, 고맙소 등 수많은 대박곡을 배출한 천재 작곡가 듀오 알고보니 혼수상태가 제2의 찐이야 열풍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9일 방송될 중결승전에서 과연 어떤 참가자가 작곡가 미션을 통과하게 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